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g o d t i o t no money, but I'll work it out with my charm. Having a good time, it's g o n n g w o n n a i t h n e y o r o n h o w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하나 i g t 하십니까 지금 이제 지금 어디냐? 지금 어디지? 저희는 이집트 다합입니다. <웃음> 다합입니다. 오랜만에 <이> 마이크를 들었는데 <웃음> 지금 저희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왔죠. 새벽에 아침 세시에 예, 도착을 해 가지고 지금 요 다합 숙소에 와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 형님 누나들 예. <웃음> 룸쉬 하시는 분들 지금 안에 계시고 밖에서 살짝 찍고 있어요. 예. 부끄러워요. <웃음> 오늘은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저가 유럽 자동차 여행을 이제 끝나고 왔는데 어 유럽 자동차 여행 총 결산 끝판 정리 유럽 자동차 여행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그 유럽 여행 오시는 분들이 보통 거의 한세 종류죠. 그첫 번째가 그냥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 비행기 타고 배낭 들고 여행하시는 분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캠핑카. 캠핑카 들고 오시는 분들 세번째가 자동차 들고 오시는 분들 자동차는 이제 렌, 어, 렌탈을 한다든지 어, 리스를 해가지고 오시는 요 세가지 방법인데 이제 저희가 왜 자동차 여행 리스를 해서 왔는가 라는 거를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그냥 오는 거는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장소를 이동하기도 그렇고 대중교통 그 수단에 그얽매어 가지고 시간에 제한적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도시 밖에 못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소도시 가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을 일단 제껴 고 두번째 캠핑카는 어, 단순합니다 비쌌어요 네. 한달에 400만원 빌리는데 한달에 사용해서 좀이 제껴 꼈고 세번째 저희가 자동차행을 선택한게 어, 이동하기도 편했고 가격도 쌌습니다 세달에 어, 자동차 푸조 리스해서 어, 세 달에 400만원 어떤 차를 리스 했죠? 어, 푸조 5008이라고 예, 푸조의 SUV입니다 좀 괜찮을 차를 리스해서 를 400만원 주고 예, 그걸 시작을 하게 됐죠 제일 궁금하시게 비용 아닙니까? 예, 비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리팀 재무담당 예, 총무 어. 말씀드릴게요 아 마이크가 저에게 넘어왔네요 일단 저희가 유럽은 저희가 7월 2일 날 시작을 해서 저희가 9월 17일 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총 78일 동안 유럽 여행을 했고 일단 토탈 비용 등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토탈 비용은 차 리스한 가격까지 포함해서 1,447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 음, 저희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왔고, 역시 유럽 물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400만원 차 리스한 가격을 포함해서 하루 버젯을 15만원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18만 5,500원을 썼기 때문에 일단 버젯은 넘어갔고, 저희가 아끼고 진짜 아끼고 아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정말, <웃음> 아니, 하고 소문 안 해. 아, 더 했어야 돼요. 그래 더, 더 아끼고. 더, 덜, 덜 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매 순간 음식. 이나 뭐 먹을 거 하면서 아 우리가 이런 것까지 못먹어 뭐 하면서 해야 돼 먹을 걸 먹자 이렇게 좀 먹었던 것도 있고 아 조금 너무 사고 싶은데 좀뭐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참긴 참았지만 좀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비중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아무래도 렌트카가 가장 저희 비용 중에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고 400만원으로 저희 큰 토탈 금액이 2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숙소 저희가 숙소값을 캠핑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쓰, 많이 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비가 오거나 좀 저희가 한번씩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는데 그 에어비앤비를 한번씩 이용할 때 금액이 너무 컸어요 하루에 한 8,9만원 아무리 싼 지역도 노르웨이가 그, 여러분 장난입니다 네. 조심하세요 에어비앤비 그거는 나우추 또 말씀드릴텐데 그리고 저희가 마트를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버, 퍼센테이지가 10% 차지했고 그 다음에 주유, 주유값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캠핑 욕품, 식사비, 뭐 인터넷 비용비, 이렇게 기타 등등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드는 드는 건 렌트카, 숙소, 마트, 주유 요게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루트가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음, 몽골에서 저희가 독일로 왔고 독일에서 차를 리스를 받아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노르웨이를 구경을 덴마크, 노르웨이. 덴마크 노르웨이를 구경하고 내려와서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밑에 스페인까지 이렇게 서유럽을 돌고 왔는데 어, 그 장단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여행의 장단점 장점은 일단은 뭐 이동이 편하다. 예, 어...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꼴리는데로 갈수 있다. 지금 예. <웃음> 뭐 가고 싶은데 가다가 예. 아름다우면그좋으면 거기 서서 자고 예, 차에서 자고 캠핑하고 그러니까 이동하기 굉장히 편하죠. 장점 짐을 안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그 무거운 배낭을 안 들고 다니고 여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어, 운전이 빡세다. 음. 예. 여러분 운전 굉장히 빡세요. 이게 한국에서 하는 운전도 아닐뿐더러 외국이고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만한로 뛰었거든요. 칠십 국에만 키로 에었는데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하시면 서하을것 같아요. 혼자 하면 좀 빡셉니다 이거. 부부 뭐 커플끼리 가시는 분들은 꼭 와이프 운전면허증 따게 하시고 운전면허증. 어 굉장히 운전면허증 있지만 숙달을 시켜 가지고 예 같이 할수 있게끔 쉐어 공유 예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좀 힘듭니다 혼자 사기에는 자동차 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업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트로행이랑 푸조가 있는데 어 비교를 해 보시고 저는 가격적으로 좀 괜찮았기 때문에 푸조를 했습니다 기간 정하시고 나라 루트 정하시고 뭐 독일에서 시작을 할지 보통 프랑스 두 군데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독일에서 시작을 하고 대행업체 저희는 푸조를 했기 때문에 대형, 대행업체는 유로카라는 데에서 원래는 3008이라는 밑에 모델을 했는데 그게 400만원이에요 원래 근데 재고가 없어서 5008로 좀큰 걸로 예, 해주셨죠 운이 좋았었습니다 이게 작았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짐이 좀 많았습니다. 네. 캠핑 한다고 정신 못 차리고 짐 많이 들고왔어요 이번에. 네. <웃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빡세지만 안 하는 저로서는 죄송스럽게도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웃음> 하지만 음식은 정말 많이 했죠. 네, 음식 그러니까 분담을 <웃음> 확실하게 했습니다. 저는 운전, 저는 음식, 음식. 지금 어둡죠. 잘안 보이겠는데 다 할게요 그냥 음, 했으니까. 빨 그 다음에 아, 그거 하나 더 궁금한게 어. 있는데 저희 독일에서 픽업 했다고 했잖아요 뭐 보통 은 프랑스에서 픽업을 하는데 독일에서 픽업을 하면 뭐 돈이 더 들거나 하진 않나요? 아 돈이 좀더 듭니다. 그 운반비용 프랑스에서 하면 운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데 그 차를 이제 프랑스에서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얼마더라? 저희 10만원. 10만원 정도? 할인가로 해서 네. 음, 10만원 더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동하는 거랑 루트 루투... 준비하는게 훨씬 독일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선택을 했고 식자재 준비 등등 그런 마트도 훨씬 싸기 때문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음, 저희 추천은 독일에서 시작하는 걸 음.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 자리 옮겼습니다 어두워서 침대로 왔어요 여러분 <웃음> 네. 밝은 모습 보여 드려야 될까 아, 유용한 어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음, 저희가 아무래도 차로 다니다 보니까 캠핑장도 중요하지만 캠핑장이 아닌 곳을 주차하는 곳과 무료주차장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어플이 파크포 나잇이라고 무료주차장이랑 무료 저렴한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곳 등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 낯선 나라를 가면 어디 주차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근처에 가까운 데 보면 유로라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어플에서 찾아가면 무료랑 조금 싼 곳을 찾아갈 수 있고 음, 이용자들이 사진도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살짝 보면서 리뷰도 보고 가늠할 수 있어요 저희는 거기서 차박도 몇번 했고 했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많고 진짜 유용한 어플입니다 저희는 한일주한 7일 정도는 이걸 이용해서 뭐 차박을 했고 이거는 캠핑카 조아 라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그말씀하시는거 보고 참고를 해서 직접 사용한 을 겁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처음에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저희는 또 지금 바다가 보이는 주차장 이에요 그래서 또일가 시어리고 갑니다 오늘은 캠핑장을 할겁니다 자동차 아무리 중요한 게 내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신 구글 내비랑 웨이즈 라는 내비가 있습니다 둘다 정말 좋아요 둘다 정말 좋은데 조금 상세하게 유럽 길을 알려주는 것은 웨이즈입니다 어, 웨이즈는 좀더 세세하다 구글은 좀더두리뭉실하다 그냥 그 구글만 사용해도 돼요 날씨는 아... 어... 못 읽겠어요 그, 보시면 어큐웨더인가 어~ 라는 어플이 있는데 10분 뒤 비가 올 예정이라면 10분 뒤 비가 옵니다 5분 뒤 그친다 하면 그치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이랑좀 다르게 어 정확성이 있다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캠핑장 알려주는 어플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ACSI 카드로 연동된 어플을 받았고 유료예요 그 지역을 좀 유료긴 한데 한이2 3 유로 정도면 어플을 받을 수 있었고 유료인데 그 어플과 그 구글 어플 두 개를 다 이용했습니다 일단은 ACSI 카드에 연동된 어플로 좀싼 데를 찾고 괜찮은 한세개 정도 를 픽업해서 구글 지도에서 찾아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그 방법대로 하니까 음 좋은 캠핑장과 저렴한 캠핑장을 갈수 있었습니다 구글에서는 어떻게 찾으실지 처음에 저도 고민 을 많이 했는데 그냥 캠핑이라고 치면 됩니다 영어로 캠핑 그럼 주위에 있는 캠핑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비행기를 어떻게 예약하느냐 저희는 음, 스카이 스캐너에서 조금 비교를 하고 그 사이트로 가서 거의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비교가 스카이 스캐너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곳을 찾아서 그 비행사를 비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옵션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비용은 더 비싸진 않았어요 더 비슷하거나 싸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옵션을 저희 짐이 좀 있어서 짐더더 더 하는 거나 이런 걸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캠핑장도 많이 갔지만 에어비앤비도 많이 가 그리고 호텔도 가끔씩 이용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가지 비교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저희 경험으로는 아고다가 가장 저렴한 것을 저희들에게 들 추천을 해줘서 결국에는 아고다에서 음 거의 결제를 하고 숙소를 예약했던 것 같습니다 부킹닷컴에서 주로 찾았는데 음. 결국은 아고다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고다로 네. 갔습니다 예. 그게... 환율, 음. 나라를 이제 많이 돌아다다 보니까 그돈계산 해야 되잖아요 환율 계산해 주는 게 오프라인 에서도 가능한 게이뭐도 모르겠어요 엑스커런시인가 예. 뭔가 엑스커런시 예. 예. 이런 거 있습니다 환율 계산해 주는 거 예.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환율 계산을 해줍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어 기본적으로 영상을 하기 때문에 예.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 다른 나라는 괜찮았는데 스페인이 잘안 됐어요 스타벅스 가도 안 됐습니다 스타벅스 가도 잘안 되는 상황에서 40분 하고 하면 어 와이파이 끊겼기 때문에 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쏘는 블록을 보고 어 다운받은 게 클럽 VIP 클럽 빕스라고 이게 이제 스타벅스만 되는 게 아니고 어 여러 개 이제 가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네 블로그 같은 거는 참고하실 블로그는 제가 또 밑에 어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스타벅스 가서도 음. 인터넷이 모자라서 미쳐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걸로 들어가셔서 보고 하시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드리드는 좀 느려요 바르셀로나는 좀 빨라 음. 네, 기분 상일지도 모르겠고 확실히, 확실히 그랬습니다 네. 한국에서 준비할 때 도움이 되던 사이트 같은 게 유랑유빙 유랑유빙을 보시고 오시면 되고 그 도겟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푸조를 리스할 때 유로카라는 업체를 어, 대행업체를 넣어가지고 했음, 했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편안합니다 음,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음. 이상입니다 어. 자 마지막으로 송평을 갈게요 이번 유럽 자동차 여행 점수 10점 만점에 하몇점전더라아요 저는 8점 유럽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좀 작은 소도시 포함해서 어 자연을 이렇게 많이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경험이 됐다 라는 점에서 8점 줍니다 2점 뺀 거는 10점 만점 2점 뺀거는 운전입니다 저는 그리고 자동차 유럽여행 다시 하고 싶냐 라고 하면 3개월은 안하고 싶다 한한달 정도면 다시 하고 싶습니다 아니 와이프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1년도 할수 있다 이상입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저희는 8.5점입니다 왜냐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보 보다는 0.5점을 더 줬습니다 저 유럽이라 처음에는 기억이 나는 게 유럽 길을 운전을 하다니 라고 좋아를 했거든요 저도 하, 나도 조수석에 앉아서 그기 운전하는 곳을 타고 있다니 좋아했는데 이게 남, 남편 남 말대로 3개월 정도를 해보니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운전도 힘들고 저도 뭐 조수석도 아시죠 힘든 거여러만 키로 만 키로 같이 자 같이 안 자려고 애쓰고 길 보려고 애쓰고 뭐물 챙겨주고 뭐 이것저것 챙겨주고 아니 아니 많이 잤어요 숙면을 취하고 1시간만 <웃음> 네, 잤게 2시간 자고 마시죠 이거 <웃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힘들고 다시 하겠냐 하면 저는 1개월이면 하는데 길게는 별로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냐 저는 모르겠어요. 배낭 들고 그냥 기차 타고 그런 배낭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웃음> 짐을 작게 들고 저희가 동... 짐이 많아요. 불가합니다 지금 동유럽 쪽은 못 갔기 때문에 유럽여행을 배낭으로만 한번더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유럽은 정말 좋긴 좋습니다. 근데 자동차 여행은 해보되 한 달나 이두달한 달만 해라. 이제 한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달 정도면 괜찮. 우리 어... 운전하게 되면 뭐 조금 더 길어져도 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는 제가 10점 만점에 10점. 저수 10점 만점에 10점 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푸조 음. 5 0 8 서비스도 되게 좋죠. 음. 그 시스템 처리하는 것도 일 처리도 정말 잘하고. 예 차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운전이 문제가 었지차 정말 <웃음> 좋았어요 차 좋았습니다 예, 유럽여행의 리뷰는 이상으로 끝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 다 배워가지고 유럽여행 가시는 분들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좋은 곳이니까 예. 몸 건강하게 깨끗하게 즐기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곳이 선진국인 선진국입니다 바르면 선진국 선진국이 음. 아니고 선진국 아, 선진국은 아니고 여러분 <웃음> 선진국입니다 좋은 거 많이 보고 많이 조금 반성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음. 예, 확실히 어, 저희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동남아도 가보고 음. 유럽에도 가보고 했는데 차이는 많이 납니다. 어, 음. 뭐 문화 수준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하다못해 길거리에 그런 거 있죠. 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 여러분들도 그 자기 시야를 넓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음. 예,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었어요.